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기는 해요. 재회를 하고 싶어요. 그런데도요. 내가 먼저 잡기는 좀 그래요.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. 이건 어쩌면 누구나 비슷한 바램이겠죠또 내가 만약에 잡으려고 하면요.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고요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? 이게 어쩌면 바보 같은 고민일 수도 있다는 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 상대방하고 다퉜어요. 혹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어떤 것들이 폭발해서 헤어졌는데요.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도 아니고요. 어쩌면 여전히 그 사람이 좋기도 해요.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못해줘서 그 사람이 날 밀어낼 수밖에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미안해진단 말이죠. 물론 그 사람에게 내가 못되게 군 것만은 아니에요. 어찌됐건 굳이 가려보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좀 가벼웠던 것 같고요. 그가 의리였나 봐요.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잡힐 것도 같단 말이죠.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잡을 거라고 살짝 기대도 하고 있는 걸 거고요. 그런데 어찌됐건 헤어졌어요.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나또 느끼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잡아야겠다는 라 결론이 내려졌어요. 어쩌면 어떻게 잡아야 할 줄도 알겠다고요. 이런 마음이 들면 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곧 우리 둘은 재회를 할수 있을 것 같은, 재회가 성사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의 흐름으로 잘 가다가도요 나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고민을 또가져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맞춰주고 잡아주면 그 사람이 거만해져서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동안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해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젠 내가 잘해주고 맞춰줘야 한다는 그런 불안함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외 플랜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 직전까지는 요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줘서 우리가 제외를 하고 가는 게 맞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 생각이 멈춘다고요 혹은 변경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요 뒷일까지 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요 그가 연락을 해오는지를 또 그냥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? 그가 연락이 온다는 확신은 있으신가요? 그런데 만약에 그가 연락이 없다면요 나는 또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 말까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면 내가 또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기까지 해야 되는 걸까?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. 원래 내첫 번째 고민은요.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어요.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했으니까요. 근데 나 혼자 생각으로 그게 제법 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면요.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고민을 가져온다고요. 다시 잘 만나게 된그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죠. 내가 주도권을 뺏기기는 싫거든요. 주도권은요. 그렇게 함부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요.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되든지요. 그 사람이 나에게 갑이 되든지요. 내가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다 뺏기게 된다는 이런 걱정은요.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될 때 있는 일이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사실 나는요.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하지?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잖아요. 전혀 아니신가요?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내 상태인데 뭐 그렇게 뒤에까지 멀리 내다보고 계세요? 그 사람과 함께 할게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시면서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잡는 행동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. 어떤 순간 내가 상대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면요. 일단은 망설임 없이 내 진실된 마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받아주면 우리는 1단계를 통과하는 게될 거예요. 근데 우리는 1단계를 통과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4단계, 5단계를 미리부터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.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요. 앞으로도 나한테 계속 잘 맞추고 잘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. 그리고 여전히 나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걸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난 지금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고 있다고요 내 상대방과 문제가 생겨서 이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잡고 싶다면 그리고 내 진실된 마음을 그에게 전해서 우리의 갈등을 해소해서 다시 같이 가고 싶다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요 그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를 대할 때, 그때 고민해도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만약에 그 사람이 요 건방지고 거만하게 나를 대한다면 요내 마음에서도 그 사람을 밀어낼 거예요. 그러다 결국 나도 그 사람을 놓아버리겠죠. 그런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진실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?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대요. 월급쟁이를 하면 요 안정되게는 살수 있대요. 근데 난 사업을 하고 싶거든요.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요.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어찌 됐든 사업을 시작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업을 하면요. 또 망할 수도 있대요. 근데 난또 망하는 건 너무 싫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해요.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죠.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. 아무래도 사업은 불안정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.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.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. 망할 일이 없다면요. 누구나 다 사업을 할 거예요. 그런데 나는요.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. 또 망하기는 싫단 말이죠. 그렇다고 월급쟁이를 하는 것도 싫다고요. 그럼 난 이제 뭘할수 있는 걸까요? 사업을 시작할 거면 요 망할 것도 각오는 해야겠죠.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망한 데서 어떤 이유를 찾아서 다시 노력을 해서 그러다 보면 성공을 하는 거겠죠.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일 거고요. 근데 나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요.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다 예상을 해봐요. 30년, 40년 후까지 다 검토해 본다고요.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미리 포기를 하게 되겠죠.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져야만 하는 내 마음이 내가 작은 것 하나도 놓을 수가 없다는 라내 마음이 우리의 연애를 결국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